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몇 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별로 많은 이익을 봤다고 생각 못하지만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전을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차를 바꿀걸 아니면 대출을 갚을걸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밤잠을 설칠 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는 연일 좋지 못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빌라 사기에 대한 내용이나 깡통 전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면 은 충분히 이런 사기극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h 체 유지, 허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다.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약사항을 보게 되면 은 HUG 특약에 맞아야 그것도 사실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큰 사건들이다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허그 자체에 대처 방안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했는 분들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사건 사고의 예방이나 아니면 은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하고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 이론과 실무가 어느 정도 밝은 분들인데요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 그 부동산에서 실제 제대로 되는 얘기를 해주는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계약서를 쓸때 같이 좀 동행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일부 나왔고 대구에서도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에 대한 사건, 사거들이 일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결국은 같이 동행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제3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도 몇년 동안 했기 때문에 빌라의 시사라든지 아니면 은 분양권 마찬가지 분양권으로 예전에 거래를 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켰는 분들이고요.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전세에 대한 권리 분석이겠죠. 그리고 현재 내가 계약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정말 안전한 건지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다 체크를 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같이 동행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나 일반 주택에 대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체크를 해야 되었고 건저당 마찬가지, 채권, 최고액 마찬가지, 가압류 마찬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실력들은 어느 정도 제가 다 인정을 하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를 바탕으로 뭐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상가, 경매, 재건축, 재개발 마찬가지 상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상태에 대한 전세 계약 동시 이행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매매 계약 동시 이행에 대한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권리 분석 그리고 보증금이 가장 안전한지 안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은 할수 있지만 동시 진행에 있어서 빌라 사기극이 벌어졌는 것만큼 어느정도 많은 계약을 해보고 마찬가지 실무에서 현장 경험이 다분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가까운 지인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 경찰 등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락하는 뉴스에 대한 얘기들이나 할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실무에 능수 능란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더 공행을 해서 체크를 해 본다면 향우 사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허그가 해결해 줄 것이라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임대계약이나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같이 체크를 해볼수 있어서 나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 실제 건축까지도 몇년 동안 뭐 수십 채의 건물을 지어 보면서 건물에 대한 자문도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축 같은 경우는 초장에 건물 자체를 잘못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많고요.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보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집을 밀고 새로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또 도급으로 해서 원룸 건물을 지어서 대파는 분들도 있죠. 건물을 지어 달라고 의뢰를 하고 또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에 대해서 마진을 남기고 대파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처음부터 삐걱 소리가 난다면 향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 대한 자문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플랫폼으로 만들어 실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플랫폼의 비용은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해서 가를 모실 것이고 부동산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들도 자기 분야가 다 있습니다. 빌딩을 전문적으로 팔았냐 아니면 농지 외곽지 땅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하면서 건축까지 경매까지 아니면 재개발 투자나 분양권 투자까지도 해 받는 전문가들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대부분 검증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고 동행하는데 비용은 15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물론 처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상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어디든지 같이 동행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HUG 허거, 보증보험 수수료가 0.15%에 비하면 나름대로 전국 15만원은 뭐 나름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 사고가 터져서 나중에 해결을 하니 못하니 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게 서류 확인부터 동행까지 다 같이 해서 1 5만원이면 일단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충분히 저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현재 바로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분 대부분은 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녀분들이 뭐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근데 전세를 하나 얻으려고 한다 뭐 집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해보고 내부까지 확인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근데 뭐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서류 보다는 현장에 바로 만나서 상황들이 또 바뀌는 사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의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은 현재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뭐 이론도 중요하지만 항상 현장 상황에 경험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사건 사고가 수시로 현장에서 바뀌는 사례들이 있고 서류가 동시 진행을 하면서 변경되는 사례들 그리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은 임대인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동행을 해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냐 싸냐 동행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 상황에서 깡통전세의 대처법은 어떤 것이며 말소기존권리나 채권최고액이나 대우선 변제, 건저당 동시진행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대부분 확인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